로테이션과 초이스의 장단점? 이건 것 같아요. 초이스는 룸에 들어가서 술도 먹어야 되고 정말 이 사람이 좋던 싫던 간에 계속 그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장단도 맞춰줘야 되고 힘 빠진 일단 내 기운이 뭔가 빨리는 느낌이야. 근데 로테이션은 조금 뭐 만약에 내가 테이블을 뛰다가 어? 뭔가 약간 루즈해졌다 분위기가 그러면은 내가 또 대기실 들어가고 옷 갈아입고 또 이쁘게 하고 오면 또 분위기가 또 급전환돼 버리고 약간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 만약에 내가 막이 라푼젤 테이블에서 막 일을 하고 있다가 어또 너무 루즈해 그러면 이또 가가지고 어? 무슨 옷 갈아입고 게요 가가지고 왕판나를탕 쓰고 왔어 어머 이빨 마마 이러면서 막 이제 막 그런 끼 떠는 거? 그런 게 재밌는 거 같고 사실 이제 뭐 초이스를 돼가지고 뭐 룸에 들어간다든지 뭐부스러 간다든지 이러면은 그 사람 옆에서 그냥 이제 라푼젤이 있냐? 그러면 이제 옆에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어 언니 그랬어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어 그래요 언니 이러면 진짜 하생 얘기 들어줘 또 알죠 또 사람들 술참했던말도하고했던말도하고 참다가 <웃음> 나도 그러지않 이제 언니 나 이제 세번 얘기했는데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? 어, <웃음> 저 계속 피가 날라 그래요 <웃음> 그리고 롯데의 또 좋은 점의 장점은 이거야. 만약에 이물이라는 친구가 라푼젤 언니 테이블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라푼젤 언니가 이 물이라는 애한테 꽂혔어 기분이 안 좋게 야너 뭔데 표정을 뭐 그따구로 써 이러면서 막 라푼젤 이막 극단으로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막 예를 들어 나는 이제 이물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난 듣게 되잖아? 아 저기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러면은 살짝 콕 찔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눈치를 주지 내가 뭐딴 뭐 데를 가든지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어라 그러면 이제 이 언니 자리 비었을 거야 아 내가 들어갔고 이제 콕! 언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그 언니가 나한테 그 전에 있었던 물이라는 아가씨 얘기를 막 하면서 또 나하고 이제 짠짠짠 하다 보면은 또 이제 풀리고 약간 그런 게 로테이션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우리는 똥 닦아준다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? 물론 내가 똥은 닦아주지만 어쨌든 간에 더 이상은 진상은 안 나잖아 또 그런 게또 이제 또 언니들이 또 해야 될 몫인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똥 닦다가 너무 복차다. 어머, 이건 무슨 내가 똥 닦기에는 휴지가 부족한 거야. 내공이 부족한 거지. 그럼 이제 더위 언니들을 부르죠. 디카 언니, 뭐 가비 언니, 뭐 려원 언니. 불러가지고, 알죠 봐. 언니, 너무 복차. 언니가 좀 해줘. 막, 뭔지 알죠 봐. 일단 내가 들어가서 똥을 닦다가, 뭔가 휴지가 부족하다? 그러면은, 불러야죠, 언니들. SOS 쳐야 돼요. 띵띵띵띵. 원래 달래줘도 달래줄 때 그만해야 끝맺음이 좋은 거잖아 근데 달래줘도 달래줘도 달래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오히려 달래주면 더한수더뜨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인생 더 내공이 많은 언니들이 가가지고막 기로 눌러야 돼막이렇해 사실 내가 테이블 들어가면은 막 기세보이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 또 조그만 해가지고 디카 언막 스모키 싹 하고 있잖아 가가지고 무슨 일이시죠? 이러면서 막 그러면 또 여자가 또 뭐야? 기가 좀 센데? 이러면서 막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. 최종 보스 추자 언니요? 최종 보스 추자 언니가 나타나려면 그 손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 있는 잔을 집어 던진다든지 아니면 악씨 머리를 잡았다든지 <웃음> 뭔지 알지?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보고 있다가 놀래갖고 또막다사사세요 어머 언니 어떡해! 어머 아, 어떡해! 해서, 아, 저 아흐처럼 좋고 아우 아, 머리 잡고 난리가, 난리가 났어! 막 <웃음> 뭔지 알지? <웃음> 어 맞아 투자 언니 부른 수준은 일단 경찰 부른 수준이에요. 이제 경찰에 오기 전까지 이 사람이 나가 나가면 안 되니까 투자 언니가 그 사람 발목을 탁 하고 잡아놓는 거지. 왜 우리가 그 CCTV가 있으니까. 투자 언니 0 분대기 좀말이못 오. 집에 있다가도 달려와 서 언니. 아니요 추선이가 가면은 욕으로 기죽어, 기죽이거나 어죽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벌써 추선이가 갔을 때는 벌써 그 손님이 극단으로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손님내 머리를 잡았어 잡혀있는 거를 추선이가 봤잖아 그러면 추선이가 와가지고 그 사람 머리를 잡고 뭐뭐 뭐 욕을 하고 때리고 그러는게 아니고 어 저기 언니 일단 이손 놓고 말씀하세요 손 놓고 말씀하세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놓고 말씀하시라고요 이러면서 막 갑자기 아직 음성이 막 점점점점 <웃음> 점점 올라가 그러면서 이제 막 그쪽에서 씨발련은 뭐야 라고 씨발련? 이러면서 막뭐르르르뭐 그러면 이제 뭐 머리 잡힌 나는다 뒤로 빠져야 되고 추적은 이제 내 앞에 세워야지 어떡해 내가 겪은 최고의 진상이요 사람마다 틀린데 나는 조금 노래를 조금 많이 하는 사람이 조금 조금 싫어 이 라푼젤이랑 나랑 둘이 놀러 왔어 오자말자 주문도 안 했는데 노래부터 약해달라는스님들이 있어 그럼면 이제 그게 일단 어, 뭐지? 이사람은 뭐지? 해도 노래는 약해 주겠죠? 노래해 주는데 술리딱 들어왔어 근데 내가 이제 두 번, 세 번, 네번막 연속으로 막 노래를 팍 때리는 거야 노래 다 하고 나면 마이크를 충고해서 주장 얘 너도 연나라몇곡해한 테이블에서 열곡씩 불러내는 거야 막 내가 내가 생각하는 진상은 그런 게 진상이에요 어? 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다 얘기하고 다 풀린 거 알지? 나 지금 너무 햇빛 해어졌어 <목소리>